부산에도 말이죠. 460몇만 원 주고 살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8억짜리 건물 거저 생겨 땅값에서도 뭐한 2, 3억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은 사가지고서 잘 요리하면 그냥 첫 경매에 샀다 하더라도 1 5억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착공 일자가 근저당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 근데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착공일자는 착공 예정일을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진구청에다 예정일을 신고하게 되어있죠. 건축가에다. 근데 이게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빨라요. 그래, 이거 기초로도 봐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갖다가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은 2019타영 102597.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 9 0 9 9 물건의 종교는 이제 임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51평입니다. 앞,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그 건물은 내각에서 제외됩니다. 감정이 석경면입니다. 채석가가 54,500. 소유자는 주식회사 자성이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는 중소기업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일부은 6층이고 일부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하가 75평, 그 다음에 A동은 6층, 연건평이 200평, B동은 154평. 그래서 지상 건물만 46평 정도 되니까 지하까지 다 해가지고 구조물이 324평입니다. 아마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이제 땅은 151평 같아도 그렇게 큰 많지는 않은 그런 땅인데 자, 여기에다가 오피스텔도 짓고 빌라도 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갖다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앞에 도로는 4m 도로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를 한번 보십시다 소유권 이전을 주식회사 자성에서 2017년 3월 24일에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을 소유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억 2,400 근저당권 설정 액을 렇게돼 있죠. 나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뭐 나중에는 12억도 하고 뭐 4천도 뭐 3억 7천을 갖다 수고 했네. 그게 나와가압류도이명경매가압류 뭐 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c 이 19억 2800입니다. 이 감정가는 얼마예요? 5억 4500.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사진을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오른편에 있는 게 2007년, 2017년 1월 달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그 빌라 같이 보이는 거, 6층짜리 건물이 하나 딱 가운데 보이죠? 이건 이 집이 아닙니다. 옆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뭐 이렇게 뭐 덮, 덮어놓고 그냥 평평하게 빈 땅입니다. 근데 2018년 1월 달에 그 사진을 보면은 집이 지금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착공 예정일이 2016년 11월 15일입니다. 그렇게 착공 예정 신고를 했지만 착공을 하지 않았다 착공 할 수도 없죠 왜 2017년 3월 24일 날이 주식회사 자성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그날로 은행에다가 근저닫고 설정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매매대금도 잔대금 대출로 받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소유가 되기 전에 거기에다가 기초 공사를 하고 뭐 공사를 했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소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소장 원고 경락인 피고 소유자 주식회사 자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서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3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21년 11월 3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1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81만 6,666원의 부당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제라는 가지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기원 2019 타경 10259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매각이 진행 중 이에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고 2021년 11월 30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여 정당한 원시 취득자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상의 부동산 경매에서 제외되는 제시회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가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이유 없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 자신이 법정지상권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이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별지 목록 기재 이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였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 동일한 소유자로 토지만 경매되었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17년 3월 24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의 건전단권을 설정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ES 상3 건물은 2016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의 착공을 시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구가 중소기업은행에건재당권을 수당한 당시에는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3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가 타인이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1992년 6월 10일 선고한 9이다 7.2.1 건물 철거 등 사건의 판결 요지를 통하여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진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권의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척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고 라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건축한 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 로드비를 보면 2017년 1월에도 아무 건축행위가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피고는 건조당권 설정 당시에는 아무런 건축행위도 없었다가 건조당권 설정 공사를 시작하였을 뿐 건조당권 설정 당시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법정진상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 3. 손해배상의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므로 연 4%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 2,180만 원의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매월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181만 6,66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하시면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어 피고는 조석기 별지 목록 기재 이익 근무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왜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 자 이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법 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경매로 인해가지고서 소유자가 바뀐다. 이, 기 사건 같은 게 토지에, 토지가 경매되게 되면은, 자, 토지 소유자는 이 지금 주식회사 자성이 건축 허가를 받은 그, 그, 그 업체인데, 토지 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잖아요. 건물 소유자는 주식회사 자성이고. 그럼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바뀌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건물을 갖다 철거해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주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런데 뭐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가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은 2017년 3월 24일 날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스카이뷰에서 보게 되면 2017년 1월 달에는 아무 적이 없었죠. 이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시고 판단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이 얘기를 다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도 토를 파고나는 공사를 텃파기 정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텃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건축의 규모를 알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명백하게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왜 명백하게 법정기상권이 없느냐 하면 은 설령 말이죠. 설령 그텃밭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텃밭기를할 때는 토지와 건물에 같은 사람이 소유였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자성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내가 지금 며칠 뭐 잔금 있으면 한 열흘이고 보름이 잔금 줄 텐데 미리 텃밭기를 하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텃밭를 해가지고 건물이 말이죠. 이 밑에 기초, 기초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지하층이 있죠. 지하를 봤다. 그래서 여기에 지압한 걸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몇층 올라갈 것 같다. 알수 있다 하더라도 이할 때는 주식회사 자성의 포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3월 24일날 주식회사 자성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의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1 0로 없는. 그러면은 자 이걸 취급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 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여기 여기 토지의 건축 면 건물의 건축 면적이 전부 380평입니다. 런데 380평에 골조공사가 다 됐어요. 그러면 380평에 대해서 골조공사를 했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작게 들어가도 한 8억 정도 투입이 되지 않느냐. 작게 들어갔다 하더래. 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토지의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이 토지가 이제 151평인데, 토지 감정이 이제 5억 4 5 0 0을 감정을 했어요. 5억 4천 5백이면 400한60 평당 460몇 만원 부산에도 말이죠. 460몇 만원 주고 살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자 8억짜리 건물 거저 생겨 땅값에서도 뭐한 2, 3억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사가지고서 잘 요리 하면 그냥 첫 경매 샀다 하더라도 10억이 수익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항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4 0 건물 짓다가 말은 거. 최소가 2억이었습니다. 최소가 2억이었는데, 이번에, 그저께인가 팔린 게 5억 5천에 팔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아하, 이분이 뭘좀 아는 분이구나. 5억 5천만 원을 주고, 산걸 보면. 근데 2등은 얼마냐? 2억 5천만 원. 잘 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확실히 알고 산건 맞다. 근데 5억 5천만 원이면 너무, 돈을 많이 준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